사람들은 나를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 악덕사냥꾼, 합법적인 사기꾼 등으로 불리우며 살아갔다. 난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요즘 사는 세상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따지는 잣대가 돈이 아닌가. 돈을 벌면 된다는 신념, 성공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 벌써 예전이 아닌 옛날의 기계가 된것 같다. 지금의 나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엔 그저 웃고만 싶고 그저, 웃고 있는 바보 온달이 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의 모습이 이게나야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과거 내가 만들어 온 결과물이기에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다. 증시 관련된 것은 예전부터 줄곧 일과 관련돼서 공부해왔고 10여 년 가까이 많은 책은 아니더라도 경제 관련 책까지 따진다면 200여 권의 책은 좋게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때는 주식 투자가 쉽게 느껴질 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베이트레이딩 속칭 단타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불쌍하고 처절하다고 생각했을 만큼 할 짓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불쌍하고 처절하다. 하지만 웃을 수 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웃고 있고 웃으려 한다. 내가 몇년 전에 했던 주식 투자 방식은 지금하고는 틀이다 큰돈으로 스윙 아니면 중기투자라고 해야 하나 1년 정도 투자하는 포지션 매매를 해왔다 스윙이나 중기투자는 책을 읽고 경제를 간파한다면 기다리는 인내가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 내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 책에는 거의 중복된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거의 서로 뵙겨온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 주식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살 때, 탈 때, 쉴때 그러나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쉴 때라고 다들 이야기한다. 내가 24년 전 돈을 벌어줬던 주식이 기아 자동차와 하이닉스다. IMF 때 기아 자동차와 하이닉스가 망하느니 하면서 관리 종목에 들어갔고 하이닉스는 몇백원이었다. 나는 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죽어도 두회사가 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인수가 되지 망하지 않는다. 그때 주식 투자를 해서 오랜 기간 보유해서 큰 돈을 만졌었고 2007년 현대중공업으로 2억 원을 매수해서 6개월 가까이 보유해서 5억 원 가까이 벌었다. 2007년도에는 전문가들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혼조가 될지 악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할때로 기억한다. 나는 그때 과감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의 자금이 갈 곳을 잃으면 증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고 현대중공업을 선택한 것은 경제를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나 세계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2007년도가 각국의 투자 계획이 많았고 더욱이 조선에 관한 발주 계획이 많이 있다는 경제 잡지에서 읽었다. 누구나 다 보면서 쉽게 한번 읽고 흘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서 가장 큰곳 현대중공업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 두배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세배 이상이 올라줘서 너무나 신나는 한해였던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내 잘못도 있지만 주식으로 잃은 것이 아니라 도박이나 이런 것으로 잃은 것이 전혀 아니다.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배신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아직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지만 이제는 웃으려고 하고 또 웃고 싶다. 내가 다시 주식을 시작한 건 올해 1월부터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냥 술독에 빠져서 세상에 허우적대며 그냥 저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볼까 하다가 내 삶을 번쩍띠이게한 계기가 있어서 다시 책을 읽고 주식에 투자하기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다시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내전 재산은 23만원이다. 부인에게 BMW와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 전부를 모두 주었다.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전 재산이 달량 23만원이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사연이 없겠는가? 하지만 사연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과거 속에서도 살아갈 수 없다. 6개월간을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 고 변호사의 책에서부터 버핏, 사기로 문제되었던 원양책까지도 많은 책을 읽고 동영상도 보면서 베이트레이딩이라는 것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그토록 불쌍하고 처절하다는 것을 이제 부활의 첫 번째 날개짓으로 하고 있다.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생명부지 조그마한 인연이 있었던 아는 분 가게에서 내 사정 하나 못지 않고 조그마한 급류와 잘곳을 제공해 주어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스카우트 제이도 있었지만 내가 쓰레기가 돼있고 만신창이가 돼있는데 무슨 일들을 과연 할수 있겠는가?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6월이 다가와서 23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로 시작했다. 남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나는 금액보다는 희망을 투자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해나갔다. 처음에는 희망이라는 게 생겨서 좋았다. 그것도 잠시 너무나 처절하고 버겨웠다. 6, 7, 8월 3개월 투자에서 23만원이 105만원이 되었다. 9월 11일 부로 9월 매매를 접고 10월부터 다시 날개짓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다. 3개월 동안 기억나는 종목이 글로웍스, 아티스 다날, 쌍용차 에임하이 파로까지보수인 분들은 내가 무슨 투자를 했는지 안 봐도 아시겠지만 6월에 처음 투자하면서 난 여러가지 투자할 금액도 안되고 여러 종목을 살 금액도 안된다. 난 오로지 한 종목만 투자하고 전날 십여개의 종목에서 아침에 두세개를 골라 한 종목에만 투자했다. 중수분들도 느낌이 오시죠. 나는 하수이기에 상한가인 종목만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종목들만 과감하게 공략을 했다. 상한가 종목만을 투자할 때는 금액이 커지면 어렵다는 것을 잘한다. 9월 나머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려고 한다. 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상한가 종목만을 공략할 것이다. 상한가 종목은 투자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떤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가는지 또 어떤 종목이 가는구나를 예측하고 내 선택이 틀렸다면 과감 없이 손절을 하고 있다. 과감히 손절하고 그날은 매매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나만의 법칙이 세워가는 것 같아서 비록 적은 금액이 더라도 희망이 생긴다. 말은 안 해도 6월 한달 동안 얼마나 혼자서 많은 소주를 마신지 모르겠다. 왜 그걸 못해. 왜 어렵지 않은 걸 못해 자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자세한 상한 가족목 투자 방법은 남들도 다 책에서 보는 것이라 책에서 보면 되겠지만 내 나름대로 보는 눈이 생겼는데 아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 혹시 천만원 못 벌까 하는 혼자만의 착각이라. 천만원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더욱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6월부터 9월 10일까지 투자 매매일지로 적어놓은 게 연습장 한 권이다. 이 연습장에 적혀있는 그대로를 나중에 기회되면 올리겠다. 혹시 이런 하수의 투자 방법이 궁금하다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여과 없이 가르쳐줄 수 있지만 심심풀이로 그런 거라면 저도 사양하겠다. 내가 생각한 것은 하수일수록 금액이 적을수록 종목을 줄이고 집중하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전 종목을 검색한다고 분석한다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책을 보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상한 가중목 투자하기에 몰두하고 금액이 커질 것을 준비해서 스윙 매매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다. 어떤 이는 100만원으로 투자하면서 별걸 다 하내라고 하지만 나는 100만원이 1천만원이 되는 과정도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했다는 것도 올리고 싶고 쓰고 싶다. 스윙 매매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다음에 내 얘기도 좀더 하고 다른 얘기도 해야겠다.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면 자꾸 우울해지고 희망이 없어진다.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 나는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 주식 투자를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일해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행복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책을 읽기 싫으면 동영상 강의를 본다. 고 변호사님의 동국대 강의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내용의 주제였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난 오늘도 잠들면서 기도를 한다. 내가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이도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